좋아 드디어 후턴입니다 그렇죠 뒤로 얼티미스 치더라고요 자 굴레 두개 다 키가 감아보겠습니다자 힘, 서로 힘 돌아왔어 화화가화거 어우ire t r a d i t 하아 이게 생각나는 b r o n 아니다 선주 그드린 b t s 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덱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덱요 알고만 나도 겁나 무섭거든요. 바로바로 이 바로 덱인데요. 먼저 지금 느낌 좀 오십니까? 일단 농개 농게댁 덱이죠. 농개 덱인데 원래 우리가 농개 덱을 좀 알고 하면 잡을 만하잖아. 알고만 나도 겁나 무서워요. 일단 연멸의 얼티밋이다. 때리 패고요. 오히려 상대분이 내가 먼저 필살기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연메리 있어가지고 안 때리고는 필살기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한장 써야 되겠다고 하 때리는데 무명 버프 때문에 또 필살기 이제 날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여기 때리시든지 뭐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실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마신덱을 제부터 만났군요. 좋습니다. 어 아니 이렇게 두 급이 나왔는데 선턴을 잡아버렸네. 후틀이 또잡혀야 그걸 또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아 우리 오늘 옷차림 어요브라우들이간지나지은 뭐 주인공 같아요 마 이거 자뭐 듣기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뭐 특별히 뭐할건 없고요 우리는 농들기 때문에 뭐 살짝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빨리 안 나오면 우리가 쳐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이런 이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아이구 주인공 어떡하지 이거. 빵. <웃음> 아니, 이거는 제가 죽일 생각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 내가 죽일 생각이 없었어. 야,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AI네. 농길를 덥성 물러버리네. AI를 만나면 또 AI 만난 대로 좋고요 사람 만나도, 사람 만나면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쉽게 안 죽습니다. 예, 네, 맷집 맥집 좋죠. 맷집이. 참고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메리야, 둘레 껍데기 있고 이럴 때는 단단하고. 잠깐만, 일단 좀 잡고 말씀좀 드릴게요. <웃음> 아, 잠깐, 스택 하나 더 쌓아가지고 우리 수치 한번 예쁘게 한번 볼까요? 이 스택? 이렇게 숱시 주고요. 죽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죽으시면 안 돼? 굴레 두개다 뺏기고 궁쓰려고 한, 어? 설마? 안 돼? 야! 살살 해, 인마 어? 아, 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맛있는 그, 그 스테이크를 이렇게 딱 굽고 있다가 갑자기 김밥 주면서 이걸로 그냥 만족해라. 이런 느낌.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늘 멋진 장면 만들어 보자고.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결투. 요새 또 되게 유행하는 덱이 있는데 약간 비슷했어요. 근데 요 덱은 아니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테고. 야, 또 내가 선턴이가. 그래서 고민 되게왜 그래? 나 선턴하기 싫은데. 나 후턴하고 싶어요. 크레이지 프로미넌스 버버버 코코코 어 그래도 아까보단 단단한 것 같은데 토토토토 <목소리> 투격다 <목소리> 못 죽겠다. 오케이 그래요. 예, 요 정도 긴장감 있어야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얼티민 형님 생회입니다. 약간 맷집을 좀 노린 지금 세팅이고요. 생회에다가 인연을 마일이랑 근사리가 아니라 근타입니다 이렇게 농개가 죽고 얼티민 형님 죽으면서 궁 빠지고 이런 일이 잘 없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 브라우드린도 옷차림 입고 왔어요. 어, 세팅 좀 이따 가 한번 말씀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 <웃음> 그러니까 이 덱은 논개는 거들뿐 오야 덱 이름 좋다 이 덱이 지금 실제로 되게 유행하는 덱 유행까지는 아니야 고수들 사이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는 덱인데 덱 이름은 없을 거 아니야 방금 얘 말하다가 내가 떠올라 버렸네 논개는 거들뿐 덱입니다 <웃음> 논개 때려주면 좋고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게요 뭐 이런 덱이에요 다 좋아 그냥 맞아도 좋고 어머 잠깐 어머 아 우리 형님 지금 그거구나 불꽃 상태구나 이 정도는 뭐 하나 주고 드려야지 뭐 그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주고 드려야지 얼티브 형님한테 근타를 넣어놔가지고 요럴때 이제 버틸 수 있다 근타를 입고 생 회고 필과 뭐두 개를 다 챙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좀 수치가 좀 예쁘게 나오려나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죽지 말고 어안 죽고요 펑저그 덩어리 도망 저쪽에 하나가 남아 있었어 아 아니에요 예, 요거는 내가 도제히 만족이 안되는 수치네 자 그러면 연반아 네가 아, 재미삼아 요거 한번만 좀 맞자 생애입니다 근데 좀 맛있게도 도도도도도야불다 뭐, 생애 4 2만6천0 요정도면 어때요 급해가가지고 그 이제 새우 같은 거 하나 딱 까먹은 느낌 나나 그정도맛 아직 지금 안심스테이크 아직 안 나왔는데 좀 기다려 보셔 아, 계속 계속 결투해 들어갑니다 어또 마신내기가 근탈안 들어있네 근탈이 이쪽 들어있구나 오케이 또 내가 선턴 야 이상하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선턴 잡으려고 한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렇게 쓸게요 우리는 논개는거들뿐되데논 농개만 기다리면서 논개한 농개 <한번> 쳐주십시오 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이건 어때요? 하고 그냥 쓰시는 스타일입니다. 쓰면서 그럼 상대도 이제 조급해지다니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농개가써 있어 중간에 이걸 전체길를 쓰기도 그렇고 이게 참골 때려요. 그래서 주로 누구를 타겟하냐면 주로 얼티밋 형님을 타겟하게 돼요. 왜냐면 마는 껍질이 막 씌워져 있으니까 잘안 죽을 거거든. 그래서 다른 기로 얼티밋 형님이라도 패야 되게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티밋 형님한테 지금 근타를 들어 있고 생 회작을 한 겁니다. 오케이, 이인것 같은데. 자. 야얘옷베길까 근데 옷 입혀서 쓰더라고요 얘를 옷 입힌 이유는 그야말로 진짜 농계는 거들 뿐이라서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형들이 해결할게 이런 느낌 막 해결됐잖아 어? 어떻게 해결되겠노? 버바박박그 상성왕 오도도도도도도 스코우 오도도도도니까형 <웃음> 아니야 콩콩콩 스코힘들어온 삼성이다 우버 바바박 박스까우 빡! 33만 초 도도도독 빡! 농개는 거들뿐 농개를 아니, 활용도 안했어요 사람을 만나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만났을 때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이, 막 저쪽에서 때리는 거 맞죠? 엄청 아파 근데 내가 복수를 하더니 오케이 이렇게 복수를 또 하게 돼요 덥석무릎 보네 그럼 어떻게 되겠노? 이렇게 되는 기라 <웃음> 뭐 쓸까? 연멜한테 지금 인연 마일 들어있거든요 연멜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힘들어 오고요 슈퍼맨! 포크 당분만 아직 만족이 안 되네 어, 맛이 좀 아직 안 난다 이 정도로는 공 우와 와, 삼성 불꽃 상태에서 삼성 와 오히려 예, 예. 약하네 두두 두두 크다구요 덱 어때요 여러분 덱 일이런상황으로딱 생각해봤을 때 이거 만났다 어떡할 거야? 만약에 뭐수형이이 덱을 한다 막 생방에서 하고 하면 은 여러분들 이 이제 뒤에다 아테나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지만 그냥 큐 돌리다가 만났다 어떡할 건데? 한번 오케이 천사덱을 만나봐야지 천사덱을 만나봐야 안다 아무리 그래도 확실히 천사덱은 위압감이확 느껴지네요 또 이렇게 됐네 자이번 조금 다르게 가봅니다 좋아. 우리 농기를 때려주세요 후두두 꽉꽉꽉 자안 나오면 우리가 들어갑니다 도발상태 지금 도발상태 아이고 연말패가 너무 잘 떴다 힘들어하면 완전히 잡살 낼수 있겠는데 하면 아이고 우리 농게 때려주세요 좋아요 빡빡빡빡 빡, 빡, 빡. 좋아 크야 감사합니다 아 자리가 공을 못 받았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까 싶은데요. 호두두두둑 하고요. 차끄닥 해가지고 품품품품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봐봐, 농개는 거들 뿐이지. 농개 뭐 지금 뭐 공을 어? 우리 못 받았어. 괜찮아. 쳇! 두두두두 아! 네가 그렇게 단단하다는 마일이야, 어? 아이라 무릎 꿇어, 와 연멜이 마신대기 지금 천사대가한테 좀 저격을 받았다 뿐이지 연멜은 진짜 좋은 캐릭터입니다 여전히 너무 좋은 캐릭터입니다 연멜이 막 그런 거 있잖아 상대가 패를 안 썼을 때소밀을 붙이고 이런 어떤 그런 유틸성 그런 것도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어 누나봐라 <웃음> 무섭게 하시나 우리 그렇게 무섭게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거 한번 치면서 힘들어하고 잠깐만 한번 최대한 견뎌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걸 한 번만 견뎌봐주시면. 아예. 제... 아예. 메인디시가 스테이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 먹고 배부르다고 하나 남겨서 버렸잖아 와 개좋은데 이덱 진짜? 이덱또 좋은게 뭐냐면 오토로 놔둬도 잘한다 <웃음> 좋아 드디어 후턴입니다 마신덱 상대고 자, 한번 봅시다 어 사람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길어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세를 좀 고치 않도록 하고요 야 이게 막 농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굉장히 긴것 같고요 그렇죠 뒤로 얼티밋을 얼티미스 치더라고요 얼티밋을 어떻게 1인기로 때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안 보이거든 그런데 얼티밋 형한테 그래서 생회에 근타를 넣어놨다 이제 느낌이 오실 거고요. 자 굴레 두 개다. 킬감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껍질 하나 벗기고요. 자두 개째 벗기는데 조금 아프게 벗길 거예요. 그럼 흡혈도좀 많이 할게요. 투투투투스각탁 되고요. 자힘 서로 힘 돌아왔어. 이게 바로 농계는 거들 뿐 덱입니다. 우리 농계가 서있기 때문에 상대는 아,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 반면 우리는 시원하게 막 때린다 이거죠. 이번에 얼티민 형님 잠식당하면서 한번 죽긴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 우리 형님 지금 크레이지 푸르면서 프로듀스... 어, 뭐가 이거? 이 봐봐. 얼마나 고통을 주는 느낌이 오셨나요 지금? 아이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 덱이 지금 되게 괜찮아요. 아, 좀 디테일 조금만 설명드리고 그럼 마무리할게요. 아마 보시면서 어, 이거네. 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선턴으로 신나게 때리 패는 분들은 굳이 내가 뭐 이럴 필요가 있나 하겠지만 후턴인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아 일단 올티미 형님입니다. 제가 지금 생회 세팅을 했었고요. 맹회로 하면 더 시원하긴 합니다만은 자칫 올티미 형님 아까 때리는 거 봤죠. 그럴 때죽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회 세팅을 해줬고 인연도 근타를 이쪽에 넣어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브라우드린. 브라우드린이 원래 빨리 착각 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브라우드린은 옷을 입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프라우드린도 단단하고 투급도 챙기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원래 옷들도 다 벗겨놓거든요. 얘는. 근데 옷을 다시 입혔어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연일입니다연일은 당연히 생철이고 인연에다가 마일 넣어줘서 치명이 좀안 터지더라도 딜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연일을 만들어줬고요. 서브에는 무명. 무명 생철이겠고. 그렇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듯일것 같습니다. 요리는 뭐 공격력이나 필살기 음식 같은 것도 괜찮겠습니다.